아무리 가도 가도 가도 산밖에 없는데 몰래길 혼자 걷는 아울방이 같은데 언어를 배웠어요. 가이 이렇게 하나씩 배워가는 거죠. 언어는 바가이마나, 사야바사, 바구스, 아... 쓰망 <놀람> <놀람> <웃음> 여기 사시는 분들이래요. 가이드 두 분이. 그래서 제가 관리에 또 오면 찾아다가고 근데 제가 이거를 다 지금 등도네시아어로 하고 있단 말이죠. <놀람> 단어를 하나씩만 배워도 3 6 5일이니이니년이면이면개 단어를 내가 외우잖아? 그럼 못할 말이 뭐가 있어? g s h 머리 g Shing, s h i n 봤을 때 i n g 고 h i 쳤네 Shing, s h i n 가 Shing, Shing, s 가 i n g s h i n 도 Shing, n t s later. 한 평생이 지난 후. 짠! 있습니다. 있어요. 아 어, 잠시만. 근데 여기를 또 내가 더 올라와야 할거 생각하니까 더 살짝 무섭긴 한데. 어우 제가 또 봤네. 이따가 와가지고 먹어야겠다. 아니 가이드분들이 내가 자꾸 온다서 찍으니까. 어, 혼자서 찍으실래요? 이러는 거야. 인도네시아 플러스 영어로... 아, 나는 찍어주길 바랬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고 그냥 혼자 찍기로 하고 왔습니다. 보이세요 아, 저렇게 가운데 물이... 모여있는데 이거는... 은 이거... 템프양에서 봤는데? 거기 사, 사원에서 봤어 I saw you 맞았어 말 걸었는데 역시 맞았어 엄짱 커플이셔가지고 내가 기억이 나거든 정말 너무 좋네요 그 신곡점을 덜어버리고 아주 친절한 포토그래퍼분을 만나가지고 땡큐! 땡큐! <웃음> Where y from? h o How can I go yeah, there? Oh, yeah. Thank you. 사진 기사님을 좋은 분을 만나 w one. I'm g o i n 레길 혼자 걷는 아데 진짜 세상에 이런 데가 있냐? 진짜 예뻐. 아, 근데 되게 위험한 게 너무 파랗고 예쁘니까 뛰어들고 싶어져. 나 거짓말 안 하고 지금 살짝 위험했다. 진짜 저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뛰어가서 다이빙하는 생각이 어 진짜. 너무 파랗고, 너무 예쁘니까. 아, 근데 저는 너무 덥고, 사진 찍어줄 사람도 없고, 풍경 보여드리고 찍고. 좀 가보겠습니다. 다볼거봤다고 생각해서 이제 올라가려고하는데 이제 너무 좋은데 너무 좋았는데 왜 끝은 항상 이렇게 등산인 걸까? 겠카시 이거 먹으 습보니까 이거 조금 힘이 나네요 음겠 음. 이거는 가 음. 이렇게. 니다 아쌈. 겠구스 먹는 거좀 집중할게요 끊어요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바이바이 러시아 친구들이에요 오늘 만났어요 아 여기 무슨 뭐 그거 하러 온거 같아 다국적 친구 모임 하러 온거 같아 다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트로자 지금 저는 산기슭을 지나 지나 지나 지나 지나 지나, 지나, 지나 지나서 피스탈바이에 타 도착했습니다 지금 하나도 안 어울리는 거 알아요 저도 근데 아까 거기서 올라오다가 옷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 이거밖에 없는 거야 지금. 이거 젖었는데 나도 안 어울리는 거 하나도 아는데 내가 입는 거야 그러니까 아 오케이 크리스탈 바이 레이지 바이인지 모르겠는데 답상하시죠 코코넛 좀 먹으려고 보 <웃음> 라브리사에서 나 사진 찍어줬던 이잖아 What are you doing? I just played here like Me too! I just came now, now! 오, 맛있는데요? 숟가락으로 좀허무 보겠습니다 마구스 아, 나 너무 신기하네. 스미냐기랑 우붓이랑 다 멀어요. 그리고 어떻게 같은 시간대, 에 같은 공간에 또 놀러오냐고. 나 이게 너무 신기하네. 그러니까 역시 만날 인연들은 다 만난다니까. 좀취하다 가겠습니다. 카메라 내려놓고. 보면 알겠지만, 크리스탈이라고 주 이게 반짝반짝 빛나요. 바나도 빛나고, 부치가 되게 빛, 빛나. 몇 시간 만드는 시간이었는데도 진짜... 안죽는데 죽을수도있어 고고는건 어쩔수없잖아 이 가는것도 어쩔수없잖아 내가 많이 먹는만큼 너도 사주잖아 무서워죽겠어